안녕하십니까 4월 7일자 해외선물 미국옵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뉴욕중시는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중시는 고용지표 부진으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로 하락출발했는데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예상치인 20만건을 상회하며 고용시장이 견고하지 않은 모습에 시장은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블러드 연흥총재가 경기에 대해 자신감을 표명한 발언을 하자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며 시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증시는 퍼스트 리퍼블릭이 4 상승한 등 지역은행 및 기술주를 중심으로 상승했습니다. 원유는 500플러스의 감산 이후 매물을 소화하며 보합권에서 등락을 마감했네요. 블러드 세인트 로이스 연흥총재의 은행 스트레스는 완화되었고 경제는 예상보다 강하다라는 발언이 시장의 상승을 불러왔는데요. 하지만 전하 여전히 경기 침체 우려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일은 성금율를 휴일로 인해 미국 시장은 휴장입니다.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통해 나스닥 장세를 분석해볼까요? 나스닥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은 HDS 화면번호 402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의 차트를 보시면 나스닥은 매수 45%,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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금일 발표될 펀더멘털 이슈에 관하여 당사에 상장된 50개의 미국 주식 옵션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4월 7일 금일 주요 경제표 발표는 한국시간으로 21시 30분에 비농업 고용지수와 실업률 발표가 있습니다. 비농업 고용 이전치는 31만 1000명이며 예상치는 크게 하락한 23만 900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업률 이전치는 3.6%이며 예측치는 이전치와 동일한 3.6%로 예상됩니다.